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털보 의사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쇼츠 영상에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냥 쇼츠 영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환자들에 대해서 그 스토리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홍어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처음에 홍어 관련해서 제가 홍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홍어집을 가서 보면은 그 사장님들이 일을 할때 홍어는 이게 껍질을 벗길때 엄청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홍어집 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여기 여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이 계속 딸깍거리고 힘든데 이걸몇 년을 참으시다가 제가 간단히 이렇게 시술을 해 드려서 지금도 몇 년째 잘 지내고 있는 분이 있고요 민망하게도 세 번째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서 주먹을 쥐면 가운데 손가락만 남아서 그 욕하는 포지션으로 되는 분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시술 받고 전후 모습을 제가 네편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분은 엄지손가락이 잘안 구부러지고요 구부러질 때 이렇게 딸깍하고 펴질 때도 이렇게 딸깍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펴질 때도 완전히 다 펴지는 게 아니고 일자로 되어 있죠 시술 후 영상을 보시면 시술 후에는 걸리는 증상이 거의 없었고 완전히 다 굽혀지고 펴질 때는 시술 전에 이렇게 일자였는데 시술 후에 이렇게 뒤로 쭉 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부음 마취로 시행했고요 엄지손가락 시술 후에 며칠 만에 회복이 잘 되어서 일상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엄지는 하는 게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하고 나서 회복이 빠릅니다 그두 번째 영상 보시면요 이분은 엄지손가락하고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이 다 문제인데 엄지가 아예 안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방아쇠손가락의 단계 5단계 중에 5단계 증상이죠 3,4번도 잘안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좀덜 구부러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영상을 보시면 시술 후에 뭐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요 3,4번 손가락도 아주 문제없이 잘 움직입니다 이분은 손가락이 여러 개여서 어, 부분 마취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수면으로 해도 되는데 본인이 어, 충분히 참을 수 있다고 해서 검사하시고 외래에서 바로 부분 마취로 진행해서 금방 이렇게 하고 가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금방 좋아질 줄 몰랐다면서 환자분이 눈물을 불쌍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기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분은 세 번째 손가락인데 5단계 중에 4단계입니다 딸깍딸깍 하는 것이 3단계고요 딸깍 들어가서 어,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펴야 되는데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안 펴지는 경우 그래서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줘야 되는 경우가 바로 4단계입니다 이번 시술 후에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부은 마취 진행이고요 환자분 증상 많이 좋아졌어 병원에 내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 환자분은 구부러지는 것도 좀 힘들지만 펴지는 것이 잘안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구부러진 상태로 딱 걸려 가지고 펼 수가 없는 건데요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잡아 펴도 안 펴집니다 딱 걸려 가지고 이것도 5단계 중에 5단계입니다 아주 심한 상태죠 방아쇠 중에 제일 심한 상태 시술 후에 증상이 바로 좋아졌습니다 영상 보면 느낌이 좀 오나요 게 좋아집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방아쇠 증상이 암울하다는 것은요 일상생활이 일단 제한됩니다 통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든 빨래 개는 거든 뭐 간단히 이렇게 병 따는 거 있잖아요. 병 따는 걸 못답니다. 이게 그리고 뭘 해도 힘듭니다. 항상 아프고 건드리면 너무 아프고 취미 활동도 어렵죠. 손 많이 쓰는 취미 활동, 뭐 뜨개질 뭐 기타 치는 거 이런 거라든지 골프, 골프도 어렵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방아쇠 손가락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도 어렵죠. 일. 뭘 이렇게 잡고 항상 일을 해야 되는데 잡게 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증도 심하고 일상생활도 어렵고 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달 길게는 뭐 1년 2년 지속되다 보면 병원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고 아니면 호전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계속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완치된다고 하는데 수술 자체란 말 때문에 굉장히 겁나는 부분도 있고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또 들어서 회복이 느리면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그. 대기업 생산직 같은 분들은 회사를 쉴수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1인 가게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절개 수술을 했을 때 제가 수술을 해드리고 나서 환자분이 가게를 접은 걸 봤어요 한 두세 분 봤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걱정이죠 그런 안내를 안 듣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는다면 회복기간이 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죠 게다가 재발 확률도 한 5%에서 많게 보면 한 10%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 암울한 방아쇠 증상 이 방아쇠 상태 방아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경우에 아주 좋은 시술이 나왔죠 하키나이프가 등장한 것이죠 큰 고생 안 하고 회복이 빠르고 어, 통증이 회복되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2, 3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도 가능하죠 그리고 상처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2, 3일이면 물도 다 닿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의 통증은 오히려 시술 전에 통증 보다는 안 아파서 아 생활할 만은 하다 뭐 시간 지나면 회복되니까 내가 버티고 일하는데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해결하는 하키나이프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계속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정진한 결과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보다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더 올라갔고요 재발율도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심한 환자 수술이 어려운 거 그리고 엄지손가락 수술이 좀 신경문제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심한 환자 수술도 가능하고요 엄지손가락 수술이 지금은 그렇게 까다롭게 여겨지지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아쇠 손가락을 하키나이프로 시술을 할때 환자의 협조가 전혀 없이도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수면 마취 하에서도 같은 결과를 부분 마취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인데요 환자는 고통 전혀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약 먹고 주사 맞고 찜질하고 이런저런 치료 침까지 다 맞았는데 뜸도 뜨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있고 일상생활과 일에 지장을 겪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계속 정진하고 있는 털보이사였습니다.